장 엎드려 옳지 자. 장수 엎드려 똑바로 엎드려야지 엎드려 엎드려 옳지 장수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장수 하이파이브 옳지 어, 잘하네 손 장수 손 장수 손 잘했어 장수야 그러면 엎드려 손 하이파이브 다 했잖아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거좀 해봐야지 특이한 거를 옆으로 굴러 장수야 옆으로 굴러 옆으로 굴러 옆으로 굴러 한번 해봐봐 장수야 장수 옆으로 굴러 어려워 그러면 앉았다 바로 일어나면서 하이파이브 하기 앉았다 바로 일어 아니야 엎드려 다시 엎드려 해서 바로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확실하게 해야지 엎드려 엎드려 하고 <웃음> 엎드려 하고 하이파이브